희철이네 신동환 피 c 방이가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희철이네 신동환 피 c 방피 c 방 어우 야 그거 우리가 안 해도 계속 나오더라 <웃음> 저거라 저거라 <웃음> <웃음> 야 웃음소리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자 뭐야 시작 이거이어폰입니다 우와! 오, 오, 오. 오, 여기 연결되네? 우와 오, 오, 오, 이어폰이 여기에 오, 대박. 돼? 음, 대박이다 이거 내 이어폰 낄줄 모르는 건가? 오늘 준비한 PPL 시간! 빠바라밤! 야 내가 알, 일단 난 PPL도 근데 직접 이게 리얼하게 들어보고 그치 우리가 이거의 좋은 점을 써보고 느껴봐야 돼 아우 일단 이거 이어폰 끼는 거 너무 불편해 아우 일단 이거 이어폰 끼는 거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요즘 왜 이어폰들은 이렇게 생겼지? 이게 왜냐면 커널형으로 돼 있어야 어, 귀 안에 들어가서 다른 소음들을 차단해 줘. 아 그런 게 있어? 이게 라이트 레프트가 돼 있잖아요 라이트 LIGAT 라이트 L I G A T. 아 근데 이게 편하다 왜냐면 어. 이게 게임하다가 이렇게 나가려면 가끔 형 이거 헤드폰 끼고 할때 알아 알아, 알아. 그 이렇게 하다가, 게임하다가 아 짜증나 빠. 아 어, 맞아. 아, 아, 이거 하잖아. 어. 근데 이거는 이거 의자에 붙어 있으니까 어디든 갈수 있어. 이거 소리. 오 오. 소리 소리를 어떻게 키냐? 아, 소리를 여기서 키지. 아 소리 거기서 켜? 내가 하나 형한테 켜줘볼게. 어떤데? 틀어봐. 형 뭘로 로 틀어줘? 나빈밤붐빈밤붐 어? 어 뭐야? 어 뭐야? 아? 무료 체험하랬는데? 유튜브 광고. 뭐가 흔들리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느껴져, 오, 의자. 느껴져, 느껴져. 의자. 어, 의자 뛴다. 이게 그거야. 이게 진동 의자야. 어때? 오. 대박이야. 야, 사람들이 이거 못 느끼지. 대박이야? 음, 떨리는 거 어떻게 표현을 시주지여기서도 뭐. 소리가 나나? 야, 이러다가 피피를 끊기는 거 아니야? 너무 더맨더맨처럼 된다. 피피가 끊기는 거 아니야? <웃음> 오. 어, 방구 오오오오오 오오. 대박 대박 야 방구 소리 나는데 너 오오. 방구 너 자기 안 좋아? 대박, 대박. 어, 이 진동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거짓말 진짜 안 하고 아시죠 저 조작 없는 연예인 진동이 오! 오. 아시죠 저 조작 없는 연예인 오오오 어, 어, 어. 뭐고 경고 야 바디 프렌즈 안 하고 이거 해도 되겠다 <웃음> 와씨 근육 싹 풀려 <웃음> 게임하러 어깨부딪히는데어 좋다 되게 편안한 쇼파 시계라서 너무 좋다 이건 듀, 왜 듀오 백이야? 이게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거래 아 진동이 어때, 오지 어때요? 좋요 떨리죠? 이게 진동 맛집이에요? 아 그래 아 중원 형님 맞아 미국 이름이 백 듀오였어 그래서 소유진 형수님이랑도 결혼해 듀오 소유진 형수님이랑도 결혼해 듀오 진짜 살 많이 빠지긴 했다 나 진짜 많이 빠졌지 나 이거 처음 녹화 때보다 지금 한 16kg 빠지고 너 레전드 클럽 덕분에 너 그거 주비스 들어온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주비스 엄청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여기다가 PPL 좀해 주비스 주, 클럽 주비스 살아갑니다 야 주비스 PPL 한번 해라 비포 애부터형 주비스 할래? 요. 아이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오켓펀치 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따달라고 아, 네, <웃음> 아니, 아니 따달라고 아. <웃음> 핸드크림 너무 많이 아 와가지고 안 따져. 아, 힘이 좋아 보이네. 옆으로 이렇게 해서 잘좀 따주세요. 어, 예. 자 하나 둘 셋.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따네. 아 그래도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가운데로 오시고요. 아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으니까 인사 한번 아 네, 해주세요. 인사 한번. 네, 인사드렸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아유, 아유, 아유. 어, 요즘 아이돌들처럼 보니까 시그니처 포즈나 이런 건 없네요? 아 네. 네 저희는. 그냥, 네. 아, 그래. 아직 안 만든 건가? 아니면. 네, 어, 이거 없는 게 오히려 더 돋보인다. 개인소개도 한번, 어떻게, 누구부터? 아, 저부터 할까요? 네. <웃음> 리더잖아. 네. 네. 네, 오, 네. 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리다 연희입니다. 오늘 성의연 이름이 희? <웃음> 네. 아, <웃음> 아, 김연. <웃음> 아, 김연이. 아, 본명이에요, 연희? 아, 본명이. 아, 네. 저희 다 본명이에요. 아, 본명이고.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주리입니다 아, 주리. <웃음> 아, 주 이름이 리. <웃음> 아, 성이 <웃음> 리지. 뒤가 리야. 아, 아 리. 주리. 아, <웃음> 아, 아, 아, 본명은 리주 씨. 아, 주리 데스 주리 지마시다 아, 주리 데스. 도저히 시탁해 주시만. 고자데고자루 푸르데 고자로 고자루 복과 복과 비주로난또 신동 됐어. 니혼노 나마에와 비스 여기 여리비스 그 주... 아, 리 주... 아, 비스 주...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주리? 비스세층 네. 네, 네. 막내. 네, 안녕하세요. 열아홉서 로켓펀치 수현입니다. 아. 수현. 열아홉이에요? 네. 자, 어? 내일이 수능이잖아 네 맞아요 뭐 수능, 내일 수능 봐요네 어떻게 해? 몇점먹피예요 지금 500점 만점인가? <웃음> 몇점 만점이지? 500점 만점 맞죠? 400점 만점인가? 잘모르잖다잘 모르잖아 잘 모르잖아 그럼 해! 일단 검색해보면 돼 아, 아, 그러면 몇 년생이지 다? 19살이면 2000, 정 01년생 아 2001년생 네. 그리고 몇년생이 주지 난난난 나이 나이 나 아, 생9찌년생9찌년생네맞습니이다 주리. 요런 나이 이요차 그리고 저는 공공 년생 아, 공공 년생 공공 년생 아, 고 2001년도에도 보였냐? 2001년도에? 야, 나 2001년도 공장 갔었어. 나 2001년도면 고일. 열일곱 살 차이인가? <웃음> 그러네. 나그왜 아, 이렇게 낯이 익지? 우리 어디서 본적 있어? 요 저희 뮤직뱅크에서 인사했었지 맞아요. 보여주셨요아맞다 내가 물 줬다 물 줬다. <웃음> 내가 애들한테 물 먹였어요. 아, <웃음> 네물 먹였어요? 네. 아, 줄이 다 알아들어요? 네 알아들어요. 알겠습니까? 아, 네. 아, 아, 괜찮 대체국ですか? 네 완벽해요. 완벽해요. 아, 아, 아, 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네. 아 혼잣말로 어 일본어 진짜 어 일본어 진짜 나하신다 진짜 아, 일본어 <웃음> 좋아한다. 아독 좋아요.